이터널리. 발매 된지가 벌써 꽤 됐지. <웃음> 한달다름만가 <웃음> 보다. 이터널리. 어? 그 앨범 명이 이터널티인 음, 이터널리라고 네, 해가지고 뭔가 되게 밀접한 음.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노래가. 음. 우리가 작업했을 때만 해도 그 앨범 명 같은 거는 모를 르 문제라서. 근데 딱맨 처음에 이제 앨범 정보가 그래. 뜰때 <웃음> 이터널티. 이것 또한 주요곡인가? <웃음> <웃음> 우리가 지난 앨범에 참여했을 때도, 뉴를 준하고 20cm 두 곡으로 참여했는데, 두곡다 컬렉션에서 무대도 있고, 뉴를 음. 주는 게 많이 하게 됐더라고 어, 이번에도? 음. 라고 조금 네. 생각하는데, 이번엔 그런 건 아니었는데, 딱 앨범의 마지막에 뭔가 세계관을 정리해주는 음. 그런 또 다른 의미에서 주요곡인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처음에 받았을 때 음? 했잖아 오, 구성이 특이해 맞아. 왜 특고 그실 실시간 실트? 거기에 이제 이터널리 이터널리 하는 걸 있어서 보통 보니까 인퀴티즈 잠들라 하면 물뿌리고 잠들하면 뿅 들고 했던 거. 정말 멋지고 우리가 받아본 어. 곡들 중에서도 어. 되게 독특한, 어. 독특한 음. 구성이었던 것 같아. 음. 맞아. 그래서 독특? 곡 자체가 독특해서 우리도 가사 작업을 할때뭐 어느 곡이나 항상 그렇지만 곡이랑 잘 어울리게 쓰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라서 음. 그렇게 쓸 때도 이 곡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살리려고 많이 우리도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사실 나는 투머로발투게도 하면 되게 처음에 엄청 청량한 소양들로 데뷔를 했잖아 그 이미지가 되게 강했었는데 때로는 강렬한 걸 하기도 하지만 뉴로이즈처럼 응. 응. 저번 앨범까지도 그런 약간 소년미가 더 강조된 그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응. 응. 이번 앨범 확실히 타이틀곡을 쏙 각각 음, 했잖아. 뮤직비디오만 음. 봐도 그렇고, 음. 이터널리라는 음. 곡도 약간 그런 거에 음. 연장선상에서 뭔가 그룹의 성장 음. <웃음> 우리가 또 같이 <웃음> 함께하는 것 같은 한 아티스트를 사실 음. 음. 세 곡씩 음. 이렇게 또 연달아서 하기가 음. 우리로서도 되게 음. 어떻게 보면 좋는 일인데 경사지 아... <웃음> 나게 <웃음> 사실은 제일 진짜 음, 기뻤던 음, 같이 해나갈 음. 수 있는 어, 그 다른 곡도 썼었잖아 이제 결과물을 봤는데 잘 너무 잘 나와 서 무대도 오. 너무 아또 음, 아, 그냥 그 곡도 작업할 때도 어. 되게 좋았는데 음. 가사 나온 것도 너무 좋고 음. 무대 보니까 음. 또 너무 우리가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언제나 가사를 완성시킨 가사를 포함한 곡을 완성시키는 거는 결과가 진짜라는 말이 유는 <웃음> 것처럼 우리가. <웃음> 어, 아니, 어, 아이번그 드라마 곡도 너무 같이 느꼈던 것 같아. 팀하고 진짜 잘, 잘 아, 어울리는. 거. 거. 아, 그... 애초에 곡기 갖고 있는 정도가제도 그렇고 되게 청춘물 <웃음> 같은 거 <웃음> 하다가 그게 너무 팀하고잘 <웃음> 아, 어울려 그래서 이터널리엔 더더욱 뭔가 되게 예상받기라고 해야 되나? 투모로우바이스게더 음. 음. 한테 우리가 그래도 작업을 여러 번하다 작업을 해봤는데 이 아티스트가 이런 곡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음. 그래서 작업을 하면서도 굉장히 재미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도 워낙에 뻔하지 않, 않게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어떤 이 똑같은 말을 어떻게 뻔하지 않게 더 음. 재미있게 표현할수 있을까를 작업할 때 가장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쓴 부분이 가사 안에 채택이 돼서 전부를 쓴건 아니니까 그가될수 음.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뭐 그런 팁 같은 거 말하자면 그, 그 반전이 되는 멜로디를 쓸 때, 음. 작사할 때 유의할 점같은? 나 같은 경우에는 하지? 그 반전되는 멜로디가 이 어느 구간에서 딱전조가되잖아그 음. 부분에 있는 거를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음. 왜냐면 정서가 이쪽에 밝게 시작한 노래가 음. 슬프게 바뀐다든지 이곡 같은 경우에는 음. 되게 뭔가 몽환적이고 음. 조금 달콤한 멜로디로 시작했다가 뭔가 확컨셉츄얼하 바뀐 음. 그 지점에 <웃음> 이음내를 <말을> <웃음> 어떻게 하느냐. <하는지> 그래서 그 <웃음> 있는 한마디를 제일 신경을 많이 아, 쓰는 것 같아요. 그냥 곡에 어울리게, 곡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홍주가 말한 것처럼 결국은 그 노래, 가사 안에서도 짧은 전개가 있잖아. 그래서 그 고리고리? 음. 이걸 어떻게 매끄럽게, 자연스럽게 해주느냐? 음. 그게 음. 아마 전부라고 할수있지만 시 음, 중요한, 중요한 자연스러움 운너아 음. <웃음> 나는 뭐 거의 다 나오긴 음. 했는데 우리가 수업할 때도 가장 많이 좀 피드백을 하는 게어이 멜로디 구성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는 음. 지워주는 게 좋겠다, 다른 걸로 대체를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조언을 해주고는 하잖아 그래서 그 음. 구간에 어떤 악기들이 확 아타나는지 아니면 확 빠지는지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단어를 고르는 데좀더 고심을 하면 좋을 것같아 <웃음> <웃음> 갑자기 작성 옛날. 작성 <되나>?